네, 메리치가 비교를 해봤는데 금액이 음. 너무 비싸게 측정이 된단점이어요 사실 현대가 보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뭐 약관상의 내용들을 보면 네. 되게 좋은 회사잖아요. 네. 그러면 KB. 네, KB의 경우는 암에 대한 한도는 1억 5천까지 받아주는 인수한도를 크게 넓혔는데 4월, 5월, 이제 6월까지도 네. 시장을 잠식한 이달의 추천 회사 어디? 어디?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상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험 전문가 김세벽 팀장님 모시고 어른이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벽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네. 그럼 이달 네. 6월에 보험사별 이슈들 좀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메리츠. 네, 메리츠가 비교를 해봤는데 금액이 음. 너무 비싸게 측정이 된 단점이 있었어요. 장점이라면 유사함을 인수하는 한도가 좀 가장 높은 장점은 있습니다. 음. 20세까지가 4천만 원, 21세 이후도 3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음. 그런 담보의 특징을 갖고는 있는데 금액이 가장 저렴한 회사 대비해서 약 1.8배 정도. 높게 측정이 되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조금 합리적인 거랑 가성비를 좀 따지셨을 때는 조금 패스해야 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20대 들은 가격이 예민하다 네. 보니까 그 막상 설계해드려도 아 깜짝 놀라실 네. 거예요. 네. <웃음> 네. 이것도고요. 네. 네. 네. 네. 권장보험료 안에 네. 들어오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단 이번 달은 어른이 보험에서는 메리치, 네, 네. 배제하고 가르쳐야 네. 될것 같고요. 현대회사, 어린이보험이 제일 최강지잖아요 네, 맞죠. 금액적으로는 다른 회사나 다 비슷하게 표준치 정도였던 것 같고요. 대신 뇌나 식당 쪽에 진단비를 넣게 되면 사망후유장애라던가 사망진단금이 음. 같이 따라와야 되는 그런 연계조건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연계가 없이 갈수 있는 회사들에 비해서는 단점이 될수 있지 않나. 좀 아쉽다. 네, 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 네. 현대가 보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뭐 약관상의 내용들을 보면 네. 되게 좋은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네. 표준을 좀 제시하는 회사긴 맞지만, 네. 이번 달에 20대들한테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아쉽다. 네, 맞아요. 네. 네. <웃음> 그러면, KB. KB의 경우는 암에 대한 한도는 1억 5천까지 받아주는 인수한도를 크게 넓혔는데 그 다음은 20대 기준까지 2천, 네, 2 1세가 넘어가면 천만원이라서 인수한도가 음. 낮은 게좀 가장 단점이기는 하고 음. 보험료 금액적으로는 저렴하게 나온 회사 측에 속해왔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장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전체 평균 대비해서는 보험료가 좀 저렴하고 KB 같은 경우에는 암에는 뭐 강자다 보니까 네, 어, 암담보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 이지만 네. 저희가 20대 계신 분들이 암만 가입빠지는 않잖아요. 네, 맞아요. 네, 종합적인, 종합적인, 네. 네, 종합적인 평가에서는 조금 여기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흥국. 네, 흥국은 말씀드리면 일단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많이 저렴할 거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전사를 다 비교해보고 좀 설계를 해봐드린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흥국이라고 해서 그렇게 보험료가 저렴한 편에 속하지는 않아요. 음. 네, 또 거기다가 대두될 수 있는 단점이 최저 보가 5만 원 설정이 돼 있어요. 그거 아쉽다. 네, <웃음> <웃음> 아직도 해제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대부분 타사가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선이고 KB는 최저가 1만 원이라서 조금 더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반면 품국은 아직도 최저 보험료 5만 원을 유지하고 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달도 역시 네. 흥분 배제에 네. 네. 다음으로는 롯데 네. 롯데도 살펴봤는데 음, 메리츠 그리고 MG 롯데순으로 가장 비싼 보험료를 구성하고 있는 걸로 음. 보여졌어요 그래서 누가 몇달 전만 해도 조합 설계에서 롯데가 빠지지 않고 음. 좀 선택해드릴 수 있는 회사로 꼽혔다면 보험료의 차이가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해지 형태로 대부분 설계를 해서 나비프 10% 상품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상품에서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인 담보가 음. 선택이 안 되는 좀 음. 특징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롯데를 납입면제에서 네. 유사함 다시 포함시키면서 음. 뭔가 공격적으로 어, 어, 이제 시동을 걸려고 하나? 음, 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직은 아니다.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다음은 MG. 네. 일단 MG는요. 음, 좋은 보험사도 아닌데 지금 음. 보험료가 좀 높게 측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리츠 MG 롯데준으로 보험료가 음, 비싸게 음. 나와서 솔직히 음, 좋은 말씀을 <웃음>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서 좀 노코멘트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MG는 사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어, 왜 이렇지? 네. 어른이 보면 포기했다? 네. 생각이 들어서, MG는 더 이상 음. 네,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나 네. 네. 하다가 좀, 지난달에도 그랬고, 기대를 좀 받았는데, 네. 어 하나는 좀특점이있었을까 네. 물론 어른 보험에서는 고장면에서는 추천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일단 금액적으로도 일단 그렇다 할 메리트가 없는 음.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나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후유장애가 이제 25세 이상 넘어서 음. 납입 면제에서 포함을 안 하고 있고 음. 그렇다고 보험료가 특별히 낮은 것도 아니고 음. 그래서 하나도 사실 추천할 만한 회사에 음. 손꼽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말하지 않은 두 회사 네이 네. 회사가 네. 이달의 추천 회사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4월, 5월, 이제 6월까지도 네. 시장을 잠식한 이달의 추천 회사 어디가 있죠? 이달의 추천 회사가 지금 말씀 안 드렸던 DB, 음. 네, NH손해보험 이두 네. 회사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NH손해보험 먼저 장점 말씀을 드리면 보험료가 이제 여성 기준에서는 가장 1등이었어요. 어디도 음.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음. 1800가 낮을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수술비를 맥스로 준비를 하고 싶고, 음. 매회 지급받는 DB에서의 수술비가 여성분들한테 혜택이 많은 담보들이 있어요. 재앙절개라던가, 음. 뭐, 치액수술에 대한 것도 음. 다른 타사는 면제인데, DB는 포함을 하고 있기도 네. 하고, 이제, 체충격파 석세술도, 이제, 네. 매회 지급으로 같이 포함이 되고 있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수술비까지 빵빵하게 네,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진단비는 농협 수술비는 DB. 이렇게 조합적인 플랜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사실상 DB가 음. 가장 저렴한 게 음. 보험료를 보이는데 DB 단일로 가시는 걸 우선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진단비는 20세나 30세 모두 DB가 이제 남성은 더 저렴한 상태로 나왔고 음. 25세만 남성이 농협보다 약 400원 정도 조금 더 이제 비싸게 이제 측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결국 뭐 연간으로 20년납으로 해서 따진다라고 해도 48만 원 정도의 음. 차이죠. 총납입보험료 네, 네. 총납입보험료가 48만 정도인데 그 48만원 정도를 납입면제 기능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음. 왜냐하면 농협은 어린이 보험이지만 후유장애가 80% 이상의 음. 경우부터 납면이 되는데 DB는 그게 50%로 제 측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후유장애 50%와 80%의 차이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50%의 후유장애를 포함하고 있는 DB로 단일 선택을 하시기에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혹시나 진단비에 대한 것만 조금 써으로 추가 플랜으로 좀 준비를 하고 싶다. DB가 그 보장해주는 한도가 조금 적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암이나 유사암 쪽으로 좀더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농협 쪽에다가 그 진단비에 대한 걸 추가로 설계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분가님의 종합 정리를 해보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단일로 갔을 때 농협으로 가도 진단비가 워낙 싸다 보니까 네. 추천드릴 수 있고, 수술 보존까지 종합적으로 네. 비하시기에는 조합사기가 답인 거네 조합사기가 답인 거고요. 남성분들은 이달 같은 네. 기준에는 전 연령을 뭐 21세부터 30세까지 전부 네, 네. 다 DB 단일로 네. 나쁘지 않다 근데 20대 분들은 네, 네. 수술 보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수술 보종을 네. 준비하기에는 사실 DB가 굉장히 매력있지 않나요? 네 맞죠 DB가 매회지급이다 보니까 음. 다른 이제 타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한 가지로 한번 수술을 받고 그 지급이 끝났으면 똑같은 걸로 다시 재수술을 할 때는 지급을 못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한 번에 완치가 안되면 두번세번더 수술을 할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DB가 매회 지급을 하고 있고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 7월에 이매일 지급 조건이 음.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DB가 7월에 판매 네. 중지를 예고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결정을 하시는 네.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김재별 팀장님 모시고 네.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달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